자 오늘은 10연패 끝에 어, APK를 꺾고 10연패에서 탈출한 그리핀 운타라 선수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저기 소개하고 이제 한 2년 만에 LCK 복귀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좀 소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? 음 네, 안녕하세요. 그리핀에서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운타라 박의진입니다. 어 이제 2년 만에 사실 출전했다는 거는 다시 이제 복귀했다는 거는 그 방송 보고 알았는데요. 저도 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서, 예, 네,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복귀한, 복귀 전한 만큼 좀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했었는데, 저번에는 좀 아쉽게 패배했고, 그래도 오늘 이겨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. 이제 오늘 상대한 APK가 이제 최근 3연승 달리고 있고, 좀 이제 상승세인 반면에 그리핀은 조금 이제 좀 연패 중이었잖아요. 좀 경기 전에 좀 어떤 피드백이 있었어요? 어 일단 APK가 경기 이기는 내용을 좀 봤는데 좀 난전도 안 피하고 싸움에 대한 좀 자신감 그런 것들도 좀네잘 그렇게 좀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걸좀 봐가지고 저희 팀원들끼리 그런 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게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2세트 내주면서 아또 연패할 수 있겠다. 불안감은 갖지 않았나요? 아이경기 끝나고 <웃음>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3경기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. 그냥 3경기 때또 다시 그냥 첫판이다. 1경기 레드사이드니까 또 그래서 첫판이다 생각으로 했어요. 이제는 그 POG로 바뀌었지만 운타라 선수가 있을 때는 MVP였는데 이제 1세트때 네. MVP를 받았잖아요. 그것도 이제 기분이 좀 어땠어요? 저 MVP 받은 지 몰랐어요, 1경기. 그, 끝나고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, M, 그, 아니 그, POG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.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. 그래도 뭐, 뽑혀서 기분은 그래도 좋고요. 그리고, 지금 네, 당장 좀 그렇게 기뻐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또, 네, 그렇습니다. 그 그리핀이 이제 1라운드 부진할 때 이제,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운타라 선수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, 이야기도 많았어요. 이제 본인인,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. 출, 아, 이거 보면 욕심이 <웃음> 났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. 그 출전 욕심은 선수 스스로 저... 스스로는 당연히 욕심난데 아마 그때 제 스스로 포험도 그렇게 어 만족할만한 당장 대에 나가서 엄청 잘할 수 있다 이런 포험은 아니었어서 좀그잘 상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대회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처음 스크린 말고 이제 그 공식전은 처음일건데 좀 느낌이 어떤가요? 어... 아무래도 그 제가 롤파카에서 경기는 안해봤지만 그런 현, 그 현장에서 하는 거랑 온라인에서 하는 거랑 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렇게, 스크림 대회긴 한데, 막 엄청 긴장되고 그런 건 없어서, 게임 끝나고 살짝 허무한 느낌? 우리 팀원들끼리 경기 이제 이기고, 어? 이거 대회 인 건가? 약간 이런 느낌? 현장에서 이겼으면은 또더 에너지가 불춘, 에, 에너지가 좀더 나왔을 텐데. 지금 그리핀에는 아, 본인 포함이 3명이 있잖아요. 이제 소드 선수도 있고, 호야 선수도 있는데 이제 보, 제가 제 알기로는 이제 소드 선수하고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<웃음> 조금 이제 탑라인너 3명하고 뭐 어떤 얘기를 자주 하나요? 어 아무래도 1대1 챔피언 구도에 대한 연습이나 그리고 서로 각자 선호하는 챔피언이나 좀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얘기하면서 좀또 신기하기도 하고 예 네, 그런 얘기합니다 예, 남은 세 경기가 담원, 아프리카 하나 생명인데 진짜 뭐 일단은 최소 2승 그리고 최대 네. 3승을 해야 이제 승강전 라인을 탈출할 것 같은데 좀 본인은 어떻게 각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오늘 저희 경기하기 전에 담원 티원전을좀 봤는데요 담원이 두 세트 다좀 어 너무 잘해가지고 생각보다 준비도 잘해왔고 그래서 진짜 힘든 상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마 담원도 그 연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일단 담원전이 제일 위기라고 생각하고 담원전을 이기면 그 다음 아프리카 하나 생명전까지 좀 자신감 붙어서 예, 나머지 경기들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담원전이 제일 고비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팀의 분위기 메이커 누구인가요? 좀유할 네. 선수 같기도 한데 분위기 메이커는 그...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찝점은뭐 타잔, 육할, 바이퍼? 그냥 다한번한 한 번씩 좀또 사람마다 그또 성격이 달라가지고 우울할 때는 또 타잔이 좀 얘기 많이 해주고 뭐좀다 재밌어요 네. 분위기 메이커는 그냥 세 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한상혁 감독님은 이제 갓, 같은 팀인데 좀 느낌이 어때요? 겉에서 봤던 감독님하고 이제 팀에서 본 감독님은? 어, 굉장히 쿨하시고 시원시원하시고 겉에서 봤던 이미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각오하고 이제 오랜만에.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, 팬들에게 한마디가 건내겠습니다 <웃음> 예, 어... 오늘 진짜 힘들게 시원연패 끊었는데요. 사실 그 전부터 끊었어야 되는 연패. 그래도 지금 끊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경기들 쉽지 않은 대진인데 꼭다 이겨서 승강전 라인탈를하겠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네. 뭐, 네. 인터뷰 추가, 그리고 승 추가 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